카커오처럼 비비 샤크바드 추 내께로 라이크도 마틴서커도 여러분 러 오늘 여러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자연산 연어를 Channel. 잡아서 먹어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기성으로는 연어는 10월 초쯤부터 이제 슬슬 바다에서 강상류로 이동해서 알을 넣으러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연어를 쉽게 잡을 수 있는 거는 딱고 그 타이밍 딱한 번뿐이에요. 자, 근데 네, 지금이 바로 고그 타이밍이라서 지금 바로 아마 연어를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여러분, 연어는 10월 11일부터 금어입니다 그러니까 10월 10일 이후로 잡으시면 바로 널컹널컹. 한 번만 봐주세요. 일이라 해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연어 야간 사냥갈 건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츠 고오 oh. 자 여러분 인트로 없어서 조금 아쉬우셨죠? 네 저도 아쉬워요 이제 생각이 안나 뇌가 멈췄어 리발 자 여러분 오늘 연어 잡으러 왔는데 지금 사실 연어 잡으러 여기가 한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없어요 리발 연어는 10월 11일부터 금어이고요 지금 오늘이 10월 8일이거든요 이제 올라올 때 되는데 아직 안올라오네금어이때야 하면 못 잡는데 리발 자 저기 걸어가고 있는 사람 보이시죠? 네 랭물도감님입니다 자 일단 이런 돌 같은데 거의 뭐 어? 어? 그렇죠 방파지 많이 다녀서 이런 건 롯밥이죠 자 이렇게 흐르는 물에 연어가 거슬러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흐르는 물을 한번 노려봐야 됩니다 야 이거 없겠다 아, 큰일났네 진짜 아 여기 좀 무서운데? 흐차 로밥이지 무서운데? 흐차 로밥이지자 이런데 연어 한 마리 잡고 있으면 야 무슨 물고기야? 자 여러분 무슨 물고기 피레미야? 야 여기 더럽게 많네 여기서 연어 한 마리 다 쉬고 있는 애기 있으면은 그냥 바로 싹 잡아가지고 추배를 해버리면 되는데 없네 없어 야 아니 연어가 이걸 어떻게 타고 흘러 올라와? 흐르는 강물을 겉풀어갔을 죄송합니다 여긴 진짜 발 헛디디면 바로 뒤집고 왔습니다 원래 이런데 연어가 이제 거슬러서 올라가고 있어야 되거든요 오오오넘 롯나무소 자 연어 잡으러 왔습니다 은어 잡으러 오셨다면서요 금먹인데와 진짜 개무섭다 와 여러분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오개미들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활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운만 개때려 맞으면 이런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전 태어나서 운이 때려 맞은 적이 없어요 리발 저거 아니죠? 저거 아닌가? 어 아니야 저거 뭐야 저거 아니야 보이는 내기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와, 저희가 지금 너무 상류로 올라와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다른 장소로 한번 이동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오늘 컨텐츠개라됐서요 리발 자 여러분 지금 장소 이동해서 다른 데로 왔는데 여기 많이 보셨죠? 남자친구입니다 우와 오야 여기 풋보빠지네요 네. 이쪽 한번 걸어가 봐요 이쪽이요? 네. 안 갈래요 <웃음> <웃음> 어 여기 그나마 좀덜 빠지네요 오 <웃음> <웃음> 장난 아니다. 무릎까지 베인다 무릎까지. 저런데 이제 밤에는 좀 자고 있거든요. 제발 자고 있어라. 내가 자장가 불러줄잘 자라, 우리. 맛있는 연어 추베르. 이쪽에, <웃음> 오! <웃음> 재밌는 거 보고만 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어, 자칫하면 자빠져가지고 바로 리즈입니다. 수영 못하기 때문에. 수영 로자. 가한 마리 복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한 시간 반째인데요, 여러분. 지금 한 마리도 못 봤어요. <웃음> 어, 여기 <얘> 미끄러워요. <웃음> 예 리발 그거제 건데 어 리발 이거 있어 여기 있어 리발 라데다 뺏겼습니다 저 연어가 인 연어예요 공지다 리발 자 아, 연어 한 마리 먹겠다고 평균 나이 3 3 셋인데 지금 보세요 연어 사는 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대 유튜브 하지 마세요 아손 느낌 녹같다 왜요 왜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 까비 여기 쉬고 있었구나 <목소리> 자, 여러분 우리나라 연어가 맛이 있지가 않아요 보통 식당에서 먹는 연어는 거의 다뭐노르웨이산 이런 건데 우리나라 연어는 새로 먹었을 때는 정말 기대 안 해야 됩니다 방금 연어 하나 놓친 거아 너무 아깝다 네, 지금 생물대관 형님이 족태 롬나카 가지고 오셨습니다 연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생물대관에 한 달에 연어 몇 마리 드시나요? 한 달에 13마리 13마리 1 3마 있어요? 어디? 또 없어졌어요? 아합동공격합니다 합동공격 자, 여러분 연어가 개빨라요 이그 세계들이 물살을 빠르게 타고 간 이유가 있어 흐르는 강물이이 노래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리발 오늘 꼭지점 해가지고 한번 몰아서. 오오오. 왜, 왜, 왜, 왜, 왜? 아, 아, 아, 조심해 가. 저거 뭐야? 이거 아니죠? 이거 뭘까요? 세다 어, 리발. 뭐예요? 와, 몇 마리야? 아무것도 안 해. 내데피미이 지금 수백 마리 잡힌 거 아니에요? 왜, 왜, 왜, 왜. 또 도망갔어요? 우리가 도망갔어. <웃음> 아... 크게 보면 무서울 수 있지. 어, 은어다, 은어. 은어, 여러분, 지금 금어기라 잡으시면 안 돼요. 잡으면 럴컹럴컹 여러분, 두 시간 경과했습니다. 지금 한 마리 본게 끝이에요. 부린님이랑 생물정화님은 두 마리 봤거든요. 로나 부럽다. 은어다, 은어. 꺼져. 여기 살면은 피라미만 먹고 뒤질 일은 없겠습니다, 여러분. 와, 나 이거 리발 지느러미인 줄 알았는데. 꼬리 지느러미, 리발. 펀치. 나오세요, 나오세요. 죽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멀리서 보겠습니다. 멀리서. 자, 위에서 아래로. 내가 연어보다 위로 한거 보여줘야 돼요. 어, 연어, 연어. 연 어, 어, 어. 어, 어, 있 어, 요 어, 어 저, 어떻게 하죠? 숨었어. 그, 저기 너무 깊을 것 같아요. 지금 오, 머리 보이고 오, 있죠? 머리 어, 보여. 공기 대뿜니다, 공기. 아, 카메라 잘안 보이네. 햇살 와와하고 아무도 안 들어가고 있어. <웃음> <웃음> 여러분,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거 100% 안될것 같긴 한데, 지금 두 생물 사나이가 연어 한 마리 조진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족대리되고 발로 한번 쳐볼게요. 아 나왔나봐요 이렇게 해도 안 나올 랩기 아닌데 아, 아쉽지만 지금 다른 연어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그 연어가 아파가지고 흰색으로 좀 변해가지고 비실거린 리기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랩들은 잡아서 먹으면요 대꿀이에요 맛있게 먹을게요 와 여긴 여러분 너무 깊어 보여요 오 여기 어디갔어 와 이것도 잡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제가 그냥 비실비실한 랩기 잡아야 될것 같은데 이거 은어죠 은어 먹고 싶다 먹으면 럴컹럴컹야야야 잠깐만, 잠깐 이거 어떻게 잡아요? 잠시만, 잠시만. 일로 나갈 것 같은데, 일단 여기로 안 나왔어요. 아직 여기 안에 있을 거예요.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오오 들어간다. 도망간다 오, 제가 여기서 지키고 있을게요 자 제가 봤을 때 이쪽이 입구 왔거든요 오오오 조심조심 다치셨어요? 아 괜찮아요 근데 여기 뒤에도 길이 있어요 형 나가려고 요 나간다 나간다 어디로 어디로 우선 잡아야 돼요 자그러면 지금 연벤저스 출동한다 연벤저스 따라따 라따론나 아, 옛날 노래네 자 여기 코 보이시죠 여러분 어디세요? 코 지금 빵김빵하하고 있거든요 한번 해볼까? 근데 아니, 아니 괜히 건들면 더 멀리 갈것 같아요 족대를 여기다 이렇게 대면 어때요? 여기 돌에 걸어주세요 이제 제가 봤을 때 나무막대기나 그런 거를 넣어야 될것 같아요 어 슬슬 나오는데? 대가리 좀 프로 뺐죠? 제발 나와 나와 뭐야? 어, 어, 어 어디로 가? 어 뒤로 간다 저 꼬리 지금 잡으면 안 되나? 지금 꼬리 보이는데? 까 얘가 미끄러워가지고 꽉 잡아돼요 형 지금 보이세요? 장갑이 있으면 데어 여기있다 여기있 들어와 좀 들어와, 좀 들어와, 좀 들어와 들어와 다시 들어왔죠 침이 없는 척하다가 엉? 마지막에 장갑만 있었으면 잡을 수있는데 미끄러져가지고 언니 침리시는거 아시죠? 침 아, 지금 계속 삼키고 있어요 갈증이 안 나요 와개까이자 여러분 연어 저기 한 마리 또 있습니다 어? 저로 들어간다 저돌 밑에 근데 아까 게 아닌 것 같아요 색이 달라요 이돌 미쳤던 것 같아요 근데 밥이 없는데? 여기. 밥이 없죠 와 이번 거 잡는 거 진짜 어렵다 얘네들이 밤에는 돌 밑에 숨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돌 밑을 빡세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뭘 봤는데 지금 저거 거북이 맞아요? 와 진짜 거북이네 <웃음> 와 뭐야 거북이 보면 운이 좋다 그러거든요 오 여러분 진짜 큰 거북이에요 야 한번 잡아봐도 되니? 잠시만 우와 진짜 무겁다 우와 와 여러분 진짜 커요 와 잘가 잘가 여기서 앉아볼게 요 꺼져 꺼져 꺼져 너 말고 연어 가 좋아 리발렛이게요 다행히 여러분 붉은 기가북은 아니라서 유해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해종이었으면 제가 여기서 바로 죽여야 되기 때문에 가슴 좀 아파요 자, 여러분 지금 다른 포인트로 왔거든요 지금 여기서 한번 조금만 해볼게요 이거 언제 끝나? 자 지금 두분 물살 맞으면 사고인데 딱한 번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슨 포인트 바로 뽑아버립니다 아유 유 구독자한테 눈뽕하지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싹 불빛을 비추면 애들이 움직이거든요. 네. 없습니다. 라떼인데, 이번 컨텐츠. 야, 이런 피렘이, 진짜, 와, 꺼져. 골려 보기 싫어. 와, 여긴 진짜 한 마리도 안 보인다. 그죠? 어? 거짓말. 여러분, 생물동안 구독 취소부터. 야 여기 딱한 마리 있어주면 개꿀인데 이거. 여러분 이게 수달동이랍니다. 수달동. 진짜 싼지 얼마 남은 거 수달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수달 잡아볼까? 럴컹 럴컹. 와 아직 여기까지 못 왔나 보다. 내가 연어보다 먼저 왔다. <웃음> 령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런 숲을 속에서도 솔직히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여기가 이게 공간이 되게 좁아가지고 이런데 진짜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데 있으면 그나마 잡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족대로 잡는다는 게 이게 연어 힘도 세고 이게 말이 안된 거. 오우 뭐야? 오오 오, 여러분 여러분 죽은 것 같은데요? 형 연어 연어 연어 연어 말리! 여러분 이거 근데 좀 이거 오 죽었지? 우와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웃음> <웃음> 뭐야 이게 왜오기 있어? 떠내려가서 죽었나 에이 어디냐 봐요. 아 여기 상처 있네. 떠내려와서 죽었나 봐요. 어디 있어? 여기 걸려있었어요 우와 근데 개쩔죠와 수컷이에요? 어떻게 야, 알아요? 그 입이 쪼칙하게 돌출되어 있잖아요 아 라가리가 엄청 길구나 수컷들이랑 영역 싸움 같은 거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이가 날카로우니까 부딪혀서 리진다고도 하는데 서도방님 입이 왜축축해요 무슨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침 도든 거예요 근데 이거 못 먹을 거 같은데? 어. 먹을 수 있나? 연어 지금 죽은 거면은 아 부패 됐나? 근데 아가미 보면은 좀 어, 아가... 않아요? 아가미 요아 색깔 보고도 보통 어. 죽은 지 얼마 안된거 같아 에이, 에이, 에이, 에이 근데 이거 저저 먹이러 저 가는 거죠 아니, 진짜, 솔직히 아니, 저, 저봐 <웃음> 저, 저, 이거 봐 이거 내가 봤을 때 3시간 전에 죽었어 <웃음> 저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어? 진짜 일도 냄새 안 나요 진짜 코 대고 맡았죠? 코 촉촉 근데 이게 제가 사실 오기 전에 한입 먹었습니다 초 배로? <웃음> 이게 하늘이 기회야 근데 형님 이거 저 혼자 먹어서 그런 가요 지금 그런 말씀 하신 거가요난 어제 안 먹을 거니까 <웃음> 제가 요리들드릴니까 형님 드시면 저 먹을게요 어때요? <웃음>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어, 괜찮을 거 같아 와 근데 진짜 좀 싱싱한 거 같긴 하다 괜찮을 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도? 예? 아 진짜 냄새 일도안 나요 오 진짜네? 제가 여러분 비 약한 거 아시죠? 근데 진짜 비린내가 안 나요 꼭 거기다가 들고 있어야 돼요 위치를? 예아예 아, 예. 그냥 연어보다 괜찮습니다 <웃음> 근데 어차피 오늘 양양에서 주무시죠 차가 몇 시더라? <웃음> 브레드 핸드폰 배경 좀 보여주세요 지금 몇 신지 10월 9일 지금 새벽 2시 58분 새벽 3시입니다 차 없습니다 형님 내일 저희 집에 오시면 은 맛있게 해드릴게요 아니, 같이 먹어요 원래 생선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웃음> 같이 먹으면 저 먹을게요 진짜로 와 이거 연어 머리 제가 이런 친구들한테 한번 주고 싶은데 이거 머리 좀한 잘라가겠네 머리 드릴 테니까요 몸통 같이 드세요 좋다 괜찮죠? 난부르님 먹으면 먹을게요 아 어, 진짜 진짜 부르잎에다 달려있네 그리고 이런 건데 해가지고 이거 딱 하면 조회수도 100만 찍고 또 구독자가 만 2만 오르고 네츠고자 <웃음> 여러분 다이어트했습니다 야 근데 진짜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죽은 게 여기 나타날 수가 있나 근데 여러분 사실 저도 이제 해체를 한번 해보고 건강한 게찮이 아니지 대충 냄새 맡으면 아니까 보고 진짜 괜찮은 거면 요리를 아침에 하고 안 괜찮은 거면은 이 둘만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연어를 잡아 아야 주워봤는데 여러분 <웃음> 이게 진짜 말이 안됩니다 제가 봤 이거 하늘이 진짜 더운 것 같고 진짜 여러분, 진짜 일도 안나요 <웃음> 진짜 냄새 부르님 진짜 냄새 안나죠? 이건 진짜 제가 볼때 죽은지 한 15분? 일단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르님이랑 생물덕아면 아, 두 분이서 드실 거예요 제가 요리만 하고 네. 그냥 먹어 이... 자 <웃음> 어우 <웃음> 리발론 하나도 안 보이네 <웃음>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행기 바로 들고 가서 아침에 브리님이랑 생물도감님 오시면 그때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라탕마사 아니 아니 이따 집에서 라탕마사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지금 텐션이 좀 낮을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시각이 4시 42분입니다 제가 지금 고텐션으로 해버리면 주민분들의 민원이 오기 때문에 잠깐 텐션을 조금만 낮출게요 어내 냄새 개 심한데 어, 아직도 사우경 주기 안 왔네 우와 이거 보세요 진짜 이건 한 70cm인데 아, 뻔치레이야 손이 없으니까 입으란. 안... 아, 텐션 낮출게요. 지금 브린느이랑 생물도가 되면 근처 숙소로 가셨거든요. 근데 아침 7시 반에 저희 집에 오신대요2 시간 반 뒤. 와, 이거 입보세요이 한번 벌려볼까? 어, 으, 안 벌어지는데? 진짜 날카롭다. 여러분 안에도 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안에도 와. 어, 혀, 혀가 되게 딱딱하네, 리발렛기. 으, 저액질 롯나 많이 나온다. 펀치. 여러분, 그래도 진짜 다행히게 뭐냐면요. 거슬러 올라가서 아래 난 암컷 연어가 아니라 수컷 연어라는 게 그나마 제가 먹기에 조금 위안이 됩니다. <웃음> 근데 여러분, 암컷 연어 잡아서도 먹었을 거예요. 츄바르 워터야. 아, 여기 상처가 나가지고. 이게 사실 먹기에 조금 찝찝할 수 있는데, 처먹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열어. 거리가 이래기야. 엘보, 달아버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4시 48분이니까요. 2시간 반 뒤에 7시 반 해봐요. 라탕, 라떼, 라따 2시간 반 밖에 못 자네 이빨 여러분들은 유튜브 하지 마세요 자 7시 46분입니다 딱 2시간 정도 지은건데 불청객들이 찾아 주셨습니다 이빨 아까는 연느라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자주세요 아네 아, 감사합니다 <웃음> 아 아니 아니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로 연어를 한번 먹어볼건데 제 어떻게 먹는지 말씀 안드렸죠? 어떻게 먹을까요? 회요 회는 그 기생충아니까회부 불인 드시고 자 그러면은 회로 한번 먹고 에어프라이기에 넣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연어 에어프라이기를 잘없더라고 인터넷에 치니까 그꼭 해봐야죠 자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손질 들어 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어가 칼을 갈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심이 가는데 위험하니까 저쪽으로 좀 가게 돼요 위험해위험해 여러분 <놀람> 연어 대가리 자를건데 대가리는 부르님이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 라사 돌려서 라사 내장이랑 대가리랑 같이 꺼내줘야 되거든요 아 아우, 됐다 우와. 자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던 연어 색깔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색깔이 조금 연하죠 예. 그러니까 피빼면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부르님회 드신다고 하셨어 부르님이 먹는다고 했으니까 에어프라이어 아, 가 먹고 싶더라고 는안 먹고 싶어서 아말 잘못했다 <웃음> 연어 대가리인데 우와 라상라사 브루님 브루님 이쪽으로 와주세요 연어 대가리가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근 어... 살이 지금 아 여기는 조금 없애고 머리 만이 많이... 이거 잘라드릴까요? 뼈 튀어나온 거? 네 잘라주세요 싫어요 <웃음> 자 여러분 이제 비늘 쳐줄게요 조사조사조사 조 되고 있는 거 맞아요? 네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잘안 벗겨져요 비늘이 없나? 없는데? 비닐 안 할게요 비린내다도 드세요 그러면. <웃음> 지느러미를 라삭 라삭 래기지느러미 라삭 야 이게 문제입니다 이 지느러미가 억세거든요 라삭 쌈으라 이럴게요자그래고 여기 배를 마저 라삭라삭라삭 라삭, 라삭. 와 연어 살색 나오는데요? 아, 근데 우리가 먹던 연어랑 색이 다르네 색이 좀더연한것 같아요 그렇자 여러분 이렇게 대가리 잘라 놓으니까 크기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제가 일단 얘를 갈비뼈 밑으로 타고 회를 한번 떠볼게요 오얘 크니까 이게 자르는 맛이 라삭 사무라이 라삭 사무라이 살 보세요 살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반 끝났습니다 왜 걸레가 됐어? 원래 걸레였어요 근데 진짜 냄새 안 나거든요 맡아보세요 오 신선한 연어 회 냄새 나요 진짜 갓 죽었었나봐요 여러분 여기 살짝 급내서 손잡이 이렇게 딱 잡아주고 오오 오. 떠지죠 떠지죠 오오잘 떠지는데? 야, 야. 아, 소리가 있다 이 소리? 이 소리? 오 어. 어, 어, 어? 어? 어. 죄송니다 네. 이렇게 좀 자신 없을 때 어떻게 하면요좀 과감하게 하랄 거요 네. 라삭 사무라이! 오오! 보셨어요? 라삭 사무라이 하면 이렇게 돼요 얘를 사실 원래 씻으면 안 돼요 여기서 습기가 들어가면은 덜 신선해지거든요? 덜 신선하게 먹어게요 <웃음> 조사 조사 조사! 갑시다! 이거 부르니거 와... 크네 이것도 사실 많이 버려드는 거지 더 많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그냥 썰면 회입니다 썰게요 방금 뼈소리가 나는데 여기서? 우린 뼈잘 드시죠? 네? 예? 네? 잠깐 습기를 빼줄게요 아습기를 수분 그래도 어디서 본건 많으시네요 네 어제 봤어요 냄새가 나는 <웃음> 양쟁이 아니에요 이정도로 <웃음> 이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꺼내도록 하고 수염 봐봐 와오두분다 화면이 나오시네요 자, 여러분 이 연어는 3분의 1 정도만 잘라가지고 에어프라이에 넣어서 먹어볼게요 떨어뜨리자마자 라사 사무라이 야 열뼈가 안 되네 리빨게야 여러분 이 두툼한 연어에다가 소금을 자 그리고 후추를 너무 많이 부른가? 그냥 드셔주세요 자 그럼 제가 러머니 집에서 몰래 SD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웃음> 여기에다가 위를 보이게 넣어버려 이야 yeah. 기가 막히는데 기가 막혀요 <웃음> 에라 때문에 엉덩이 다 노출됐네 리발 바로 넣어버려 <웃음> 자 그리고 여기 부시면 항상 말씀드렸죠 여기 만화파이 원피스 닭고기 원피스 소고기 객강구 넙치 장작 자 이렇게 있는데 그나마 넙치에 가장 가까운 것에서 15분에서 20분 200도 써있거든요 자 200도 맞춰놓고 아, 야 15분 그리고 론다 대기 정말 진정해 정말 진정해 아저씨한테 그런 거 아니야 상마나 정강이 물어 자그러분 제가 한 11분 지났거든요 잠깐 중간 확인해 볼게요 띵 야라 오 기가 막히네 근데 이게 연어살이 왜 하얗지 여기 삼촌들 삼촌들 자 자기들이 아침에 여기 온다고 해놓고 아니 이형 상마 정강이 물어 진짜잖아 야이발레기들라 죄송해요 <웃음> <웃음> <웃음> 냄새는 기가 막혀요 <웃음> 냄새 진짜 기가 막히죠 근데 좀 의아한게 왜 흰색이에요? 우리나라께 다고 하더라고 역시 생물 박사님 믿겠습니다 아니, 거의 악쟁이야이형 <웃음> 자, 여러분, 그러면 5분 정도만 더대표해볼게요 들어가. 오브 <웃음> 파이어. 자, 여러분, 또 손님 들어오셨는데, 예쁘게 디스플레이해서 드려야죠. 풀어버려. 계라댔다 리발. 자, 여기 예쁘게 디스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디스플레이 끝났습니다. 롯나 예쁘죠? 어쨌든 뭐, 이거 드시라고. <웃음> <웃음> 그렇게 멀리서 웃고 계시면 제가 되게 쑥스럽습니다. 리발. 아기세 형들. 일로 오세요. 입 벌리고 오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연어회와 연어 에어프라이기 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웃음> 일단 이거 보고 느낀 게 뭐죠? 법규 야, 일단 그러면은 브루님 법규 하나 드세요 아, 없어요 아큰거큰거드큰거이큰거 하나 딱 그냥 아, 멋있게약쟁이답게 아, 응. 어, 바로 먹는 줄알았 근데 진짜 비비 니네 짓입니다 초베르어초베르 어, 근데 우리나라 연어 아 없거든요? <웃음> <웃음> 때요 맛이 그냥 안 나는데 진짜 안 나요 역겹지도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아 맛도 안 나고 내가 뭐 먹는지 몰라서 좀 이상한 느낌? 진짜요? 먹어봐요 제가 먹어볼까요? 제가 원래 비위가 좀안 좋거든요 어. 제가 먹을 수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웃음> 안 좋으신데? <웃음> 음, 배불다 <웃음> <웃음> 근데 냄새는 아무 냄새 안 나거든요 여러 보세요 그냥 진짜 <웃음> 아드셔도돼요여러식 <웃음> 가세요. 자 이게 대연어라고 <웃음> <웃음> 형님 괜찮으세요? 이게 사람 말이죠? 모르죠? 한번 드셔보세요. 반 <웃음> 아, 드셨어요? <웃음> 네. 디스토마 축하드립니다. 그 <웃음> 말. 먹어볼게요. 초배름! 씹을 쓰러가지고 그냥. 간장 <웃음> 빠지면 안빠아 <웃음> 이게 엄청 빈율리네요 그죠? 말끔하게 그렇게 빡빡빡 이렇게 넘어가지가 않네요 근데 저도 아무 맛도 안 나요 뭐또먹으러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요? 전 아닌데요? <웃음> 근데 처음 한 10번 정도는 식감이 괜찮아요 어제 보셨죠? 보셨죠? 고르님은소먹 없네? 제가 지금까지 고르님한테 군소를 안 먹인 게한입니다아 이게 아아 아, 이게 남아있는 게 괴롭 같네 알갱 입자들이 막 밀가루 반죽된 느낌? 한참 있다가 오더라고 이게 그런 거 몰라요. 음대단십니다 <웃음> <웃음> 굳이 먹겠다고 막할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삼키셨네요. 솔직히 이거 먹고 싶어요. 이거면 근데 진짜 맛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이거 돌려드릴게요. 이야 비주얼 보세요 여러분. 오메가 3. 우와. <웃음> 아 씻고 해야죠 씻고. 아 이미 알죠? 대란테인데요 <웃음> 오, 진짜 맛있죠? 음. 진짜 맛있죠, 이건? 아, 회가 넘은 거구나. 회가 신선도의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 식감은 진짜 괜찮은데? 이게 맛 자체는 맛없다는 게 아니라 그 무맛이에요, 무맛. 그래서 뭐 먹고 있는지 몰라요. 양념만 잘하면 지금 먹을만 하겠네. 지금은 안, 안먹 아, 지금도 맛이야? 이게 회 한번 드시고 다시 드셔보세요. 근데 <웃음> <웃음> 네, 앞에 제가 이제 후추랑 소금이랑 다 뿌려놨거든요. 앞에는 또 완전 다를 수가 있어요. 앞에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배고프시죠, 두 분. 해좀 드세요. 음. 후추가 왕창 뿌렸네, 진짜. 후추 왕창 뿌려야죠. 이 후추가 위에 왕창 뿌려야 안에까지 이렇게 스며드는 거, 모르세요? 네. 저도 몰라요. 왜, 여러분, 여기 등뼈 빨고, 여기 바닥살은 전부 다 살입니다, 바닥을 그래서 그냥 진짜 크게 살을 집어도 이거 다 살이에요. 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그냥 밥 반찬이다. 갖다 버려요. 가위바진보증 먹게 할래요, 하나. 버리면 어. 괜찮으실 거고. <웃음> 눈이 엄청 촉촉하신 거 아니에요? 안내면 지금 이거 가위갈위 이거 원래 말하는 사람이 걸려 리발 어, 이거 크다 리발 와 이거 너무 큰데? 야, 야 이거 졌으니까 폭 찍어가지고 초배름 어, 가득하나 꼭꼭 계속 씹어보세요 그 특유의 향을 비킬 네. 수가 있어요 <웃음> 어, 왜 늦고 <이렇게> 하이거 <웃음> <웃음> 처음 들어올 때부터 식감이 <웃음> 대X같아요 잠깐만요 <웃음> 다녀오세요 <웃음> <웃음> 되게 축축한 우지개떡탐먹 느낌이에요 뭔지 아시죠? 이게 무 저도 모르겠어요 <웃음> 간장 먹는 물게 좋습니다 이제 촬영 잠시 그만 잠깐 끊을게요 두분 혹시 내일 갑자기 어디 아파가지고 병원 왔는데 디스토마라고 아, 그러면은 저한테 청구하실 건가요? 네 해야죠. 여러분 유튜브 하지 마세요 이런 의리 하나도 없습니다 자어떻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토 박용 아이 아저씨 연어 대가리 안 가져갔네 이 아저씨가 아, 헤이 저기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연어 대가리 가져가셔야죠 이 조회수 거의 50만짜리 제가 살려준 거 아니에요? 예, 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머니 니다 자, 리발렛끼들아